100년 후에 살아남을 기업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코카콜라 고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기업가의 능력, 기업가가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튜브로 뭐 누가 해가지고 구독자 몇십만에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걸 보고 이제 뛰어드는 경우 많죠. 사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저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다른 내용, 새로운 내용을 쓰고 싶어하죠. 그래서 뭘 써야 할지가 저는 늘 고민이 되었고요. 책 주자는 늘 고민이에요. 지금도 고민이기도 하고. 골목의 전쟁만 하더라도 사실 방향성을 잡고 쓴 책은 아니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출발한 글이었고, 그거에서 좀더 확장해서 이제 쓰게 된게 골목의 전쟁이었고, 멀티팩터 같은 경우는 골목의 전쟁에서 이제 사업가는 어떤 사업가가 성공하는가, 그 질문에서 출발해서 확장을 한 거죠. 사업가들이 말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공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파고든 거고요.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는 사실 돈슐랭에서 제가 쓴무언가 베이스가 되긴 하는데요. 멀티팩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 분석을 할때 그거를 좀더 확장시킨 거예요. 늘 예전에 다뤄왔던 그러니까 어떤 작가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쓸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다뤘던 내용에서 가졌던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좀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새롭게 쓰고 싶지만은 뭘 써야 할지가 지금도 사실 계속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질문, 물음이 아직 저한테는 뭐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이건 저한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생각한데요 100년 후에 살아남을 기업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코카콜라 고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나 사실 기술 기업들은 이제 이 기업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기술 기업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요. 포드나 GM처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저는 훨씬 장기간 이제 살아남아서 버틸 기업은 소비재 기업이라 생각해요 이제 코카콜라와 질레트만 하더라도 이미 100년 이상 살아남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100년 후에 애플이나 삼성이 뭘 만들지는 상상을 할수 없어요 근데 100년 후에도 콜라나 면도기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거고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한데 저는 한 기업가를 영웅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추앙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가였죠. 또더 내려가면은 80년대는 잭 웰치가 있었고요. 저는 그런 기업가들에게 열광을 한 적이 없어요. 기업가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기업가가 낼수 있는 이제 퍼포먼스, 경영적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당시의 환경, 그당시의 경제, 그당시의 기술, 제도, 법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요 이베이나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쌓은 업적을 부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아직, 근데 이번에 트위터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프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면요 그런 이제 도발적이고 되게 창의적인 기질이 통할 수 있는데 이미 트위터는 너무 커져 버린 기업이죠 이런 산업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어떤 CEO가 이전 회사에서 이제 훌륭한 결과물을 냈다고 쳐도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는 최악의 성과를 낸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CEO가 냈던 결과물이 그 CEO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 실력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실제로 미친 영향인가 이걸 판단하고 이제 그걸 추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각 상황에서 그 국면에 어울리는 CEO가 있는 거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CEO의 스타일과 그런, 이제, 그런 경영 방식에 따라서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도덕적인 CEO가 좋은, 이제, 아주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CEO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개인으로서고요. 경영자로서 좋은 CEO인가? 반드시 좋은 CEO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말을 곡해 하시면은 제가 비도덕적인 부분을 장려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ceo의 존재는 기업의 성장이에요 도덕은 그거의 별개의 카테고리인 거죠 그리고 말로는 누구나 도덕성을 이해하기는 쉬워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무엇을 봐야 되겠죠 행동을 좀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는, 말로는 누구나 다 도덕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경쟁이란 상황에 처하다면 성자가 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업가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인 공헌도 있지만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기업가의 능력, 기업가가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기업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한 기업이 거둔 성과는 CEO의 것만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건 사람들이 영웅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 는그 기업의 CEO를 영웅으로 삼고 반대로 잘 안되면 은 아주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죠 저는 존경하는 기업가는 따로 없어요 그냥 기업가로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볼 뿐이죠 저는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개인을 존경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늘뭘 쓸까 그 주제가 고민이에요. 일단 소설은 저는 못 쓰는 분이에요. 어우 소설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멋진 문장을 쓸수 있지? 진짜 그런 분들 보다 보면 전 진짜 감탄하게 되거든요. 에세이는 쓸수 있겠죠. 근데 에세이도. 사실 이게 또 문학의 영역이죠 저는 문학에서는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글들 보다 보면 와 나는 이런 글못 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에세이를 쓰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쓴다 쳐도 누가 보죠? <웃음> 그래서 이 다음 책도 아마 경제 경영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쓸지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쓰는 책들도 이제 저는 다 재미를 중요하게 여겼고 쓰면서도 저는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왔다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도 재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재미예요 이건 단순히 글과 책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인사이트가 딱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인사이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그렇게 오래 할수 있었던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유튜브로 뭐 누가 해가지고 구독자 몇십만에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걸 보고 이제 끼어드는 경우 많죠 근데 초반에 돈이 벌리지 않으면요 이게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죠 이건 제가 블로그를 해온 거는 사실 재밌어서 내가 이건 뭔가를 얻어야지 당장 돈이 되어야지 내가 이걸로 뭔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런게 아니고 내, 내가 재밌어서 내가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었던 거예요 블로그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를 잘 못하지만은 뭐든지 하려면 꾸준히 해야 돼요. 결과물이 안 나와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걸 누적시켜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불쑥이는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운동이 하루 이틀 한다고 근육이 생기고 막 체력이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2년은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체력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객관적인 사람 전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과연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인가? 써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가신이 생기는 순간에 결과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 저는 재밌어요